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임박하여 뛰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비행기 늦지는 않을까 마음 졸여 본적 있으신가요? 또는 비행기를 실제로 놓쳐서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리치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비행기 탑승 절대로 늦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비행기 탑승 몇 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탑승 2시간 전? 1시간 전? 일반적으로 국제선은 비행기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출발 시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하면 문제없이 탑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비행기는 버스나 기차와는 다릅니다.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는 것이고, 한국 법무부 세관에 시간 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고 도착 국가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속 마감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탑승 마감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카운터 수속 마감 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운터 수속은 일반적으로 비행기 표를 받고 수화물을 위탁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카운터 수속은 모든 항공사가 출발 시간 1시간 전에 마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출발 45분 전인데 수속을 안 받은 상태다 비행기표도 없고 위탁할 짐도 있다 그렇다면 이미 카운터 수속 시간이 마감이 되었고 시스템이 닫혔기 때문에 수속이 불가합니다 비행기 탑승이 네. 어렵습니다 모든 항공사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에는 항상 일찍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웹이나 모바일 탑승권을 사전 24시간 이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고 카운터에서 수속을 안 해도 된다 과연 몇시 정도에 도착해도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웹모바일 탑승권 QR코드를 사전에 발급 받았지만 카운터에서 위탁할 수화물이 있는 경우 출발 50분 전에 공항에 도착했다면 수화물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카운터 수속 마감 시간에는 탑승권을 발급하는 과정과 위탁수화물을 보내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자체도 클로즈가 되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승객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정을 변경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짐을 빠르게 버리고 비행기를 탈 것인지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비행기 탑승도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웹모바일 탑승권 QR코드를 발급받고 카운터에서 위탁할 짐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승객이 짐이 없거나 기내용 캐리어만 소지한 경우인데 비행기 출발 50분 전에 공항에 도착하셨다면 카운터에서 더 처리할 일이 없으십니다. 빠르게 출국장을 통과하셔서 탑승 게이트 이동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웹모바일 탑승권 QR코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위탁할 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공항에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에는 도착하셔야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수 있고 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르다 보면 놓치는 것도 많이 생기고 분실물도 그만큼 많이 생깁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사전에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공항에 방문하셨을 때 당황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